안녕하세요 션키입니다 턱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턱걸이 풀업, 친업의 정석이라고 하면 은 가슴을 열고 견갑 닫고 허리가 활자가 된 상태에서 땡긴다 이건데 근데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아닙니다 매기고 싶은 부위, 집중하고 싶은 부위에 따라서 자세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정석 자세부터 한번 보고 오시죠 예, 접니다. 그립 너비는 이제 매달렸을 때 광배랑 팔이 일직선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게 스탑. 여기처럼 일직선상으로 잡는 게 이제 어깨에 무리가 가장 덜 간다. 이게 정석 자세라고 하면 욕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자세라고 할게요. 가슴을 열고 견갑을 닫고 허리가 활자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립근, 광배, 안쪽까지 상하부 고르고 자극이 먹고 있는 자세입니다. 가장 많이들 하시고 일반적인 턱걸이 자세죠. 아 어, 지금은 힘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드렁 어깨로 당기고 있네요. 요 정도 개판이고. 요럴 때는 보통 그만두거나 점프해가지고 한두개더 네거티브로 하는데. 오 어, 어, 마침 요 세트에서 제가 점프해서 네거티브로 하네요. 이게 일반적인 턱걸이고. <웃음> 자 다음은 저희 니케 자세 한번 보시죠. 얘가 지금 되게 깔짝깔짝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목적이. 니케가 자주 하는 턱걸이 자세인데, 이게. 거울을 보시면은, 무릎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의 직각으로. 그래서, 이게 허리가 활자가 아니고, 일자로 돼 있고, 머리, 목, 어깨 부분도 서있을 때처럼 수직선 상에 놓여있죠, 일자로. 이 자세로 하면은, 광배 바깥쪽 개입이 확 커지면서, 가동 범위가 짧아도, 광배 외측은 끝까지 이완이 되는 겁니다 이제 두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무릎을 세우고 하는 걸 보시면 아.. 지금 굉장히 힘들어 보이네요 광배 외측이랑 견갑이 밖으로 훨씬 많이 빠져 있죠 거의 최대로 이완된 상태입니다 엄청 자극이 들어가는 게 보이죠 반면에 기립근이나 등 하부는 긴장이 덜들어간 상태입니다 두 개의 사진을 비교해보시면 은 변형된 턱걸이 자세로 등 바깥쪽에 더 자극을 줄수 있다는 게 보이시죠? 영상 보시고 질문과 구독과 좋아요 중에 하나는 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필탄으로 되세요.